여정을 떠난 여정! 오마이갓 에 o 바디 모자 뺏어서 미안하다 제이크야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정입니다! <웃음> 아! <웃음> 저뭐 달라진 거 없어요? 맞았어요! 네일아트 혼자 했지롱! <웃음> 오늘은 제 꼬라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별다른 건 아니고, 뭐, 잔치도 아니고. 그냥 제가 너무 더럽단 말이에요. 더럽단 말이에요. 여정을 떠난 여정 최초 씻기. 오늘은 제가 너무 씻고 싶어서 좀 씻겠습니다.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위험한 그런 영상을 찍을 건 아니에요. 모습을 담을 겁니다. 그치? 응! 얘한테 돌려주고, 고마웠다. 제이크야. 많은 분들이 이거 출처를 물어보시는데 이 모자는 해외 직구로 샀습니다. 그래서 2년 전인가 몇년 전에 오래전에 사서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너무 잘 샀어요. 그리워해요그리워해요그리워해요 그리워해요, 그리워해요, 그리워해요. 씻을 거예요 보일러 키는 장면 야후! 온수 보일러가 딱딱해질 때까지 어 화장실로 들어가기 싫어 항상 운동 가기 전, 씻기 전그 과정이 싫어요 씻고 운동하면은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는데 씻기 전, 운동하기 전이 그렇게 싫습니다 자 이제 한번 씻어볼까나? 어휴. 씻기 전에 힘이 없으니까 밥좀 먹고 씻자 밥은 감자탕으로 먹을 거니까 빨리 먹고 진짜 안 씻을 거 아니고 진짜 씻을 건데 밥만 먹고 일단은 외출 준비 완료. <웃음> 씻으려고 했다가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렸다 이젠 진짜 씻는다 거짓말이 아니라 이번엔 진짜다 진짜 씻을 거요 첫 번째로 씻기 전에 해야 할일 옷을 벗는다 방운스 바운스 두데 특히 사바굼 네. 일단 정말 추운 시내를 위해서 뜨거운 물로 벽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이런식으로 다시섰다다시섰어 스피크스 스피크스 영양사처럼 머리를 곱게 해주고 영상 찍는 덕분에 간만에 좀 씻었다 이거 다 여러분 덕분인 거 아시죠? 사람의 제일 중요한 거는 가운데에 몰린다고 하잖아요? 미강 인중 명치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 우리들의 소중한 보물 그런 식으로 몸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운데에 몰린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협박 편지를 받았어요 왜냐 인중 가운데 뭐가 났거든요? 이건 지금 협박 편지예요 가운데에 뭐가 났다 날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 뜻이에요 몸에서 지금 나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어떡하냐 나 인중 가운데에 뭐 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아 맞다 내가 새로 산 헤어 에센스를 가져올거야 마시리 나이트 글로즈 트리트 버튼 밤에 바르고 자면은 머릿결이 달라져있다 요즘 머릿결이 날리게 나가지고 이거 발라... 발라야지 으야! 음 냄새 굿 사실 이거 향기 보고 산거야 향기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은 못 씻을 것 같았는데.. 씻었네? 이거는.. 너무 큰 발전이다 정말 큰 발전이야 어때요? 저 씻으니까 좀 사람 같나요? 이좀 깔끔하네 머리도 좀 많이 자랐다 원래 여기였거든요? 여기 귀밑 여기? 근데 이만큼이나 자라고 앞머리도.. 앞머리도 엄청 많이 자랐어 앞머리 한번 길러보려고 나 태어나서 한 번도 앞머리 길러본 적이 없는데 앞머리 한 여기까지 기르면 넘어가겠지? 이게 다, 여러분도 뿌린 거 아시죠?